속보입니다. 오늘 4월 3일 저녁 9시 44분에 일본 구마모토현 아소지방에서 규모 2.3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약한달 전에 일본 이즈제도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 규슈지역과 일본 수도권으로 지진이 양분되어 발생하면서 규슈대 지진과 수도지카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습니다. 이즈제도와 일본 규슈 그리고 수도지카지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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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16일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초에 발생한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의 지진은 이번 달 4월에 후쿠시마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 이즈제도의 군발 지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선 도쿄 인근 이즈제도는 화산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활화산이므로 어느 곳보다도 지진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 도카라열도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즈제도 군발지진은 도카라열도 해역 군발지진과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과 2021년 12월에 이즈제도의 군발지진의 특징은 화산성 미통 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대부분 천발지진이었다는 것입니다. 2021년 2월 13일 후쿠시마 규모 7.1 강진 발생 전에 2020년 12월 18일 18시 9분 이즈오시마 섬에서 규모 5.1 최대 진도 오약을 기록한 지진이 일어났으며 이 지진 이후로 본격적으로 군발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2023년 3월 이즈제도 하치조지마 지진 이후 시즈오 카현의스루가만의 지진은 도카이 대지진의 진원으로 주의가 필요함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본 열도의 대폭발이 정말 다가오는 것인가